11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은혜의 방도, 세 번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웃음>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 잠깐 보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겠습니다 <웃음> 네.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도들을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방도보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론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방법론을 쫓아가면 성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웃음> 세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그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방도들을 누려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서 그, 사,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153은 통상적인 은혜 방도라고 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어떻게 그걸 누리는 건지 한번 문답을 또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신 통상적인 방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에게 주,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다. <웃음> 그, 이제 통상적인 방도라는 것을 잘 기억해. 이제 비상한 방도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이제, 우리가 뭐 한편 강도 중에 한, 한편강도가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가는 거라든가 또뭐 태아,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간다든가 정신이 박약한 사람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통상적인 건 아니죠. 중부사역의 유익이라는 것은 거죠. <웃음> 그리토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으로서 그 모든 그 하나님과에 대해서, 이웃과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 다 어그러진 것들을 그리토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 그 법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 법정적인 만족의 사역으로 말하면 아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고, 이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 이제는 음. 이제 아주 악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니까 뭐 시간, 초월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안목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찬서 있게 누려서 그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말씀과 아 성례와 기도다. 항시 이제 그 주의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다 주님의 은혜가 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만 결과를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심기도 하고 또 물을 주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런 안목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웃음> 그 은혜방도들을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방도를 그 자기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면 그건 참 사악한 것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사실 50보, 100보이지만 하는 편에서 보기 에 그런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면 그건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여기 시편 73편에 그, 시인이, 악인이 잘 되는 곳을 봤다가 시험에 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이 짐승인 거를 깨닫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뭐 그것을 잘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야 주님의 도구로서 깨끗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다 관련해 가지고 <웃음> 그 겸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자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행복과 영광, 자, 자, 자기 보람, 자기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다 아, 부정을 해야 주님의 은혜의 방도에 온전히 아, 천착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중보사역의 유익을 주는 수단이라고 또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은혜인거죠. 음. 아, 악인이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북한 줄로 알고 늘 살면서, 이제, 먹이, 과하게 먹이시고, 과하게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주, 음, 주님의, 우리, 우리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지만, 항상,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그,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는데,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과도하게 애국에서 봤던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건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중보사역의 그 유익이 은혜인데 그것은 곧 그리또다. 오직 그리또가 되고 전부 그리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어, 그 통상적인 방도를 내리셨다. 자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거스티나 칼빈이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 캐토릭에서는그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너무 강조를 했지만, 신령한,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이제 신령한 교회인 거죠. 주님을 머리로 둔 그런 신령한 교회. 그런데 이제 그 신령한 교회가 최소한의 에베소스 4장에 나오듯이 그 최소한의 그 질서를 세워 주시고 이제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주시고 그런 질서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는 그 은혜의 방도를 누려 갈수 없다는 걸잘 알아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죠. 이제 혼자 하나님과 통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뭐. 그런 사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성도 나이 말 교회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런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누린다. 물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누린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목사도 이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다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세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거죠. <웃음> 음. 그니까 러그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직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직분은 동등합니다.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집사직이나, 그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그, 그리토의 그, 그 기능을, 삼직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직임이기 때문에, 그, 그 직임을 무슨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걸, 그, 뭐, 저, 저울로 달고 할수 없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뭐, 그, 그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에, 아, 성도들이 선택한 사람들 직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웃음> 그것이 이제, 어, 그 대표 기관을, 성도들의 대표 기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도 그건 결코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도들의 추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웃음> 근데 회중교회에서는 아예 그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아주 성도들에 의해서 다 뽑,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사실. 아무튼. 그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누려가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고 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 굳센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교만이 나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목 받아야 되고 뭐 인정 받아야 되고. <웃음> 우쭐해지고 또 사람의 관심이 약해지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휩싸이게 되고 무엇을 잘하든지 무엇을 좀잘 못하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엇을 얻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에 결핍됐다든지 자기 사랑의 감옥에 에그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사랑의 감옥에 더 갇히게 되고 그 감옥 때문에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듭니다. 자기가 항상 제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그 행하고 다른 누가 비판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고 또, 또 비판을 해버리고 그런 게, 이제, 교만이고, 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 사랑의 한계에 갇힌 것.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리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은혜의 방도를 제대로 누려서 그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 자의 교회를 위해서 그 주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 <웃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정하신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 그분이 정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 지식이전 후에 이제 두 가지죠. 세례와 성, 성차, 성찬인데, <웃음> 이두 가지만 아, 은혜의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칠성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 과하게, 과하게 자기네들이 주님이 명하시지 않는 거를 뭐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제도 규범화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이제 뭐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또 고백의 내용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또 어, 시, 신품성사 같은, 그런, 종부성사 같은,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 있지만, 그걸 성례로 해가지고, 칠성례로 해서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뭐 축복하시고, 또, 또 뭐, 그 혼인집에도 가서 축복하시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 지, 그걸 명하시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신 것은 딱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 을걸 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헤아려야죠. 우리가 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봤지만, 단순히 물세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형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존재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침례만 옳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침례를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귀한 지역에 그냥 물을 뿌릴, 뿌릴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침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웃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본의적인 측면을 잘 누려가면서 형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형식, 내가 침내 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웃음> <웃음> 아무튼, 이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그, 세밀하게 잘 살펴서, 어,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 구원의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세례받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회원으로서 행세를 하는 것. 은는 합당하지 어, 않죠. <웃음> 원래 이제 말씀과 성례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자들이 이제 기도를 추가했는데 이 기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이 기도로 어 <웃음>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배 규제 원리, 이거 예배 그 예배 그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배 모범이라는 말도 사실은 청교도 때부터 생긴 말이에요. 그전 그전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 청교도 저 주의자들에 의해서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게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는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거는, 그, 그, 저기, 역사가 청교도까지만 가는 거죠. 그 이전까지 가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예배나, 예배 모범이나 절기 같은 것, 그런 것들 한계가 어디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가, 뭐. 요즘은 뭐, 승천일이나 성신강림주일,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또 대림절도 있잖아요.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대림. 그렇게 그걸 그 규격화 해가지고 하면, 그 전체로서 드려야 될 내용들이 배제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절기를 뭐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로 이제 성탄절하고 부활절 정도 아예 그것도 뭐 없애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따로 부활절을 지키냐 매주 부활절 같이 지키면 되지 주님의 오심을 그다 실질적으로 누리면 되지 그걸 굳이 그정 정확하지도 않은 날짜뭐정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고요 뭐그 중심을 이해할 만하죠 아무튼 그그 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삼고 또그 장로들을 택하고 이런 것들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게 어떻게 잘 드리냐면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오순절 사건 때 모범적으로 보여진 예배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주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요소는 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기도 하나님의 말씀, 또, 혼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요소로. <웃음>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거 규격화 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그분이 정하신 것을 누려간다고 할때 이제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허락한 직분과 예배 질서, 예배 모범, 예배 형식을 통해서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누려간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저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뭐 활성화되긴 했는데, 그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모여야 교회고요. 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 거다 아,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말씀과 성례,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봅니다. 우리 고백서는 은혜의 방도는 세수로 제시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보통은 말씀과 성례를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들기도 합니다만, 뭐, 성례도 이제 보이는 말씀이니까 그냥 다 네.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참교의 그, 표지가, 신실한 말씀의 전파이고, 성례의 시행이고, 권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백서처럼 기도를 포함한 예배 요소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요소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로 47절에 나오는데,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고 이게 성찬이죠. 이제 기도하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에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오순절의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토를 믿은 신자들이 교회로 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송한 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교회로서 서 나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예배 형식은 다 달라도 뭐 개, 개혁교회 안에도 예배 형식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이런 요소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1차적인 방도는 단연 말씀이고 또한 성례이며 예배의 요소들은 2차적인 방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차적인 방도라는 말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배 요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학사 그 논문을 쓸때 이거 예배 순서에 대해서 썼는데 성만찬하고. 이게 초기에는 몇 가지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기까지 오기까지 타락방 예배하고 이 말씀 예배가 엄청 많아집니다. 숫자가. 나중에 그걸 다 칼빈이나 루토가 이제, 루토는 뭐 별로 안 정리했지만 칼빈이 아주 많이 축약을 해버립니다. 이 예배 요소를 성경 초대교의 이 모습으로 축약을 해버립니다. <웃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해야 은혜의 방도가 될 것입니다. 뭐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뭐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 하고 그거 안들어주면뭐 난리를 치고 그런 면 그게 이제 정상한 은혜의 방도로 쓸 수가 없, 쓰일 수가 없.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찬송도 사실은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상의 정신을 깨달아서 그리토와 연합된 존재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토의 생명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 주권적으로 뭐,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회개케 하시고, 뭐, 의롭게 하시고, 뭐, 양자되게 하시고, 또 견인하시고, 어, 또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회적 질서와 또 우리가 은혜 방도로 누려서 그것을 취해가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열심히 그걸 누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안 하고 은혜가 막 오는 게 없어요 오, 올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없는 거죠 이 예배의 요소와 관련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자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에서 시편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과격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확고합니다. 시편이 영감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규제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편만 찬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배의 규제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훌륭한 태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한 가사를 써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노래들을 작곡해가지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신앙, 그, 고백에 근거하여 찬송 가사를 작사해서 그것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만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또안 되는 거죠. 청교도 주위에서 시편만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게 예배 모범으로 나왔어요. 예배 역사를 보면, 예배론,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개혁주의 예배론을 공부해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예배 역사 속에.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가르쳐주신 치신가르 기도로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한 것처럼 시편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시편은 그 권위에서 신약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사로 찬송드리는 일은 합당하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예, 했습니다. 음. 예,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음. 아무튼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한 것처럼 시편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시편은 그 권위에서 신약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사로 찬송 드리는 일은 합당하고 장려할 일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꼭 어떤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시편을 낭독함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어떤 음악에 붙여서 불러야 반드시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처럼 시편을 낭독함으로써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은혜의 방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의 내용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성신을 의지하여 시편을 즐겨 낭독하고 낭독함으로써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 영혼의 그 해부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 시편의 내용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요. 찬송, 찬송 뿐만이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웃음> 성신을, 어, 아무튼 지 교회로 모일 때든지 혼자 지낼 때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밀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늘 있어야 하고 그런 예배의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받아누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풍부하면 예외 요소와 관련해서 논란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각, 각기의 그, 각 교단의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뭐, 화란의 개혁교단, 또저스코틀랜드의또 뭐, 성공의 그, 개혁, 저 개혁주의 입장의 성공의들이 있잖아요. 청교도들도 있고. 그들의 그 전통을 중시해 주면서, 뭐, 단선율을 부르든지, 다성율로 부르든지, 이제 그런 중심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것만 옳다 고 고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고 고집하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약간 바리세적으로 되는 거죠. 주의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김홍전 목사님 찬성만 옳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 찬성을 개혁하신 분으로 알고 당연히 그렇게 김홍전 목사님 찬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만 옳다고 고집해버리면 우리도 또 실수하는 거죠. 또 시편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웃음> 김홍전 목사님 자신도 뭐, 본인 찬송만 부른 곳은 아니잖아요, 네. <웃음> 아, 이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게 된, 마지막 대열입니다, 153문은. 택함, 아,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다. <웃음> 이 표현은 그리토께서 은혜의 방법을 쓰셔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에서 나온 거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은혜를 얻는다는 고백은 주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멸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일에 전혀 무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 스스로는 멸망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택한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택한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뻔뻔하고 오만하게 나는 공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전파한 복음의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뭐 불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알아서 그걸 떠나는 일이 참으로 너무도 그 다른 것 이유를 대가지고 떠나는 일이 너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웃음> 본인도 이제 그 은혜의 복음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런 또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택함받았다는 말은 결국 결정론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택함받았으니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택함은 목적이 있잖아요. 택함의 목적이 없이 택함 받았다고 맨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건 참그 자기 결정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런 걸안 하고 구원받았다믿음다구원되지 어 그런 식으로 싸구려 보금 아주 반쪽 복음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 음.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의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방도를,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시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부지런히 사용해야. 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웃음>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 스, 스스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셔야 새사람이 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요 주님의 국율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제 눈 내리깔고 함부로 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 궁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께 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어, 조심스럽게 예,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지 아니할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25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죠. 이 지혜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속자이고 창조자라고 하는 가지 의인화돼서 8장에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 그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 우리 중에 거하심며 우리가 그그 그 영광을 보니 동생자의 영광이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이 그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인 거요 <웃음> 그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복음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될 내용들이 또 따라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복음 강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 갑자기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삽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형제를 <웃음> 그리토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제자 제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까. 예? 제자는 그리고 제자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 주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도는 비자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유분 약간 보 요한복음 13장 34절 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제자인 거라요. 제자됨의 도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했잖아요 제자는 진리가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제자됨을 입증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런 사랑은 땅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온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인산말에서 바로 이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마침내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이 자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범대로 모범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삼위 뭐 하나님의 은혜로 고 받았다고 해도. 이런,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제자도의 요소들이 없으면, 그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뭐, 이게, 문턱을, 제자도로서의 그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뭐, 한 영혼, 내그 규중함 그한 영혼이 받은 주님께부터 받은 그 속의 사랑은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은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아니면 삶의 존재에 의미가 없고 당위가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 이게 바리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반대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할 줄 알고 와서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바닥에서 손가락을 쓰지요. 에?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웃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만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가지고 좀 우쭐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짜 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라,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게 그냥 생활이 돼야죠. 예배 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예배 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삶이 정리가 안된 사람은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있었으면 사화하고 오라고. 이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삶, 삶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을 진짜 믿음으로 사,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 그, 진짜, 주님의 그 구속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수 없지만, 세리처럼. 아버지, 뭐, 뻔뻔하게 발이 드린 저럼 고개 쳐들고, 내가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랑, 진리의 순종함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택한받은 자들에게라는 표현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리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실 때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없는 자녀가 되게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은 그리도를 믿는 사람이고 성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리도를 믿고 성신으로 행합니까? 예수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방도를 쓰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도를 그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성신께서 그,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택한받는, 택한받는 사람. 택한 받은 사람은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내 일을 거절치 아니한다. 뭐 책망하면 막 도리어 이제 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말이에요. 잠언 9장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들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만한 사람들은 배우질 못해요. 올린아이에게라도 배우질 못해. 항상 일방통행을 하지 자기가 뭐지 아는 것 가지고 이러면 정상한 성도의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한 성도의 교통은 서, 서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주님, 서로 짐을 지는 존재로서 교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 책망을 달게 여기 은혜의 방도,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어, 그 은혜의 그 중보자의 유익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교회적 질서 속에서 열심히 누려가지고 어, 주님이 내신 방도대로 누려가지고 어, 그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하,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 해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늘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